지난 콘텐츠의 재개 추천 영상으로 자꾸 뜨는 어느 클래식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을 예고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냈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한 고품격 전문 야미 채널 야매지시 가됩입니다우 이분의 피아노 연주를 자주 감상하던 중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으로 맥신 채널 b 아니 시골 일상을 소재로 한 유튜버의 채널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총각의 여자 버전임을 자칭하며 그분의 콘텐츠와 철학의 영향을 받은 듯한 구성과 내용이었습니다. 흥미롭게 보던 중 놀랍게도 시골의 일상을 전하는 털털한 그녀가 바로 피아노 유튜버 이진님과 동일 인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박. 근데 그보다 앞서 더 놀라웠던 사실은 그녀가 바로 롤코녀 즉 2000년대 초반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케이블 예능 롤러코스터에 고정 출연을 했던 이해인씨였던 것입니다. 한때 한국판 히로스의 류코로 세간의 화제와 관심을 받았던 이 생각이고, 이 생각이고, 본명은 이미지, 그것이 그녀가 운영하는 음악 채널명이 이지가 된 이유 같습니다. EA는 연예인으로 활동할 당시의 예명으로 시골의 일상을 전하는 그녀의 또 다른 채널명이기도 합니다. 채널에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연예인으로서의 EA는 그녀가 아직 사랑하는 또 다른 페르소나임을 예측하게 합니다. 의외로 이해인보다는 본명인 이미지가 더 연예인스러운 이름 같은데, 예명을 정하는 기준이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암튼 이해인 채널은 연예인으로서의 예명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채널 자체가 소속사 기획의 작품이며, 거기 나오는 가족들은 실제 가족이 아닌 연기자들이고 일종의 페이크 다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해인 채널에서의 그녀는 이지 채널에 나오는 그녀와 동일인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매우 털털하다 못해 궁상. 많이 소박한 모습이며 그녀의 본가로 소개된 집은 연예인의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허름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연예인의 화려한 모습만 익숙한데 반해 다 쓰러져가는 죄송합니다. 시골집을 아무 거리낌 없이 소개하는 모습에서 저건 진짜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기색 없이 연출이 가능한 것이라고 추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수근댐을 의식한 듯 그녀는 영상의 부모님들이 진짜 자기 부모님이고 그 집은 정든 고향집 그리고 무척 사랑하는 가족들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부업, 폐지줍기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무척 임팩트를 받았습니다. 아무 숨김 없이 자신의 배경을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이에 꿋꿋한 모습, 이혜인씨의또 다른 모습, 진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혜인씨를 컨텐츠 주제로 삼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 칭찬하는 것도 어쩐지 이혜인씨와 그가족들께게 신뢰가 되는 것 같아 조금 망설여집니다. 이유는 이혜인씨 집안이 어디가 어때서겨? 그냥 평범한 자기 가족과 자기 집안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해야지 이를 두고 용기가 어쩌니 꿋꿋한 모습이니 응원이니 하는 건 무의식의 이혜인씨 집안을 없신여기고 어떤 우월감에 젖어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간의 속물근성은 사람들 간 보편적 속성이기에 제가 갖는 감정을 독자 여러분들도 어느정도 공감하시리라 믿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에인 채널은 무척이나 재미와 깊이가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 기획과 연출을 설마 그녀가 직접했나 싶은 의구심도 채널의 페이크 다큐서를 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독거 노총각 패러디 편이 압권인데 패러디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거죠. 저도 독거노총강님 패러디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자신이 왜 연예계를 그만두고 시골로 왔는지 왜 이리도 아방가르드적 패션으로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지 사연을 소개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생각에 잠기게 만들리다. 사이버 창녀? 그림의 떡으로 난고파 이혜인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이버 창녀의 삶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한 것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그녀는 요즘 좋은 일이 많았다.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불안감이 밀려올 때이서브 채널을 만들었다. 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2주 정도 지난 후에 본 계정의 수익 창출 중지가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누적된 신고 때문에 검토를 했을 것이라며 왜 행복은 일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토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일지는 대개 짐작이 갑니다만 이건 너무 아니냐고 시발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사이버 창녀라고 하더라 나는 내가 사이버 창녀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창녀인 것보다는 사이버 창녀가 육체적으로 덜 힘들 것이라고 라고 받아칩니다 그녀는 갑자기 떡을 싫어한다고 드립을 치며 나는 그냥 그림의 떡으로 남고 싶다 맛있어 보이면 그걸로 만족한다. 참 신기하다. 고민 상담을 해도 인생 이야기를 해도 마무리는 떡 이야기로 끝나는 거 보면 그것도 능력이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맺은 말이 압권인데 이제 좋은 일이 올 차례니 기다려본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벗고 피아노를 친다. 너도 같이 치고 싶으면 이제 피아노를 검색창에 쳐라. 고 전했습니다. 중의적 표현을 아주 잘 구사하는 달인입니다. 처음에 이지씨의 연주 영상에 음란마귀가 씌워서 클릭을 유도했지만 클래식 연주가 주는 마음의 정화 그리고 이해인 채널을 통해 그녀의 진실을 안 뒤에는 같이 치고 싶다는 생각은 추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지신 채널 수익이 정지된 후에도 열심히 영상을 올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해외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브 채널을 또 만드셨습니다. 거기는 아마 돼지돼지 돼지 꿀꿀돼지들이 없는 세상이겠지요. 그리고 패트리온이라는 후원 사이트도 있네요. 많은 분들이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전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건 또 무슨... 묻... 뭔 개소리야! 하시겠지만 이지씨의 헐벗은 모습을 탐하는 것이 왠지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PC주의 페미니즘 이런 거 아닙니다. 아내와의 신의를 지키는 퐁퐁 x 아니 유부남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제가 미혼이었어도 이제 더 이상 이지씨의 그런 것을 탐하는 게 마음 한켠에 걸릴 것 같습니다. 대신 이해인 채널은 수익에 문제가 없으니 그 채널을 열심히 시청합니다. 어쨌든 후원 채널은 그녀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한 일이며 당당히 콘텐츠의 하나이니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감정에 쉽사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그녀의 매력에 쉽사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